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유병자 보험은 절대로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뭐 지금까지 실컷 유병자 상품 비교하고 안내해 드렸는데 네. 3, 2, 5 플랜은 140% 정도 그리고 335 저희가 이제 요즘에 중할증 상품이라고 해서 많이 판매가 되는데 그 상품들이 130% 정도 가장 저렴한 유병자 플랜은 333, 335중할증이라고 불리는 플랜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325 플랜, 그 다음에 32 플랜, 31 플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원큐 플랜 이 순서대로 보험료가 증가한다, 비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박찬대표입니다 오늘은 유병자보험 전문가 이석기 팀장님 모시고요. 유병자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렉님. 네, 안녕하세요. 이석기 팀장입니다. 네, 유병자보험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네.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회사에서 고객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고지 의무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 기준으로 16개에서 18개 정도로 많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개수가 확 줄어드는 상품이 유병자 상품이라고 하고 편하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편심사상품, 간편보험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간편이라는 단어가 붙어있으면 유병자 상품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보험사에서 꼬치꼬치 캐물어서 이 사람이 건강한지 안한지를 판단한 상품들은 일반형 상품. 그리고 조금 러프하게 네. 이 기준만 통과하면 받아줄게. 라고 하는 게 유병자 상품. 네. 크게 비교해보면 일반형 상품이랑 유병자 상품은 가격적인 차이가 있죠? 금액적인 차이가 당연히 있죠. 더 많이 물어볼 거를 안 물어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받겠다. 보험료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음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나죠? 대략적으로. 어... 어, 제가 요 촬영 준비를 하면서 50대 남성분 기준으로 암 진단비만 음. 그냥 간단하게 설계를 한번 해봤는데, 일반 심사 상품이 100이라고 치면, 네. 3, 2, 5 플랜은 140% 정도, 그리고 3, 3, 5, 저희가 이제 요즘에 중할증 상품이라고 해서 많이 판매가 되는데, 고그 상품들이 130% 정도. 음. 그래서 어쨌든 일반 심사 상품에 비해서 보험료가 활증이 된 상품이다. 라고 30에서 40% 정도는 더 보험료를 납부한다 네네, 맞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비싼 보험에도 불구하고 유병자 보험의 필요성과 유병자 보험의 판매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어, 왜 이렇게 필요한 상품이 됐을까요? 어,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보험 상품의 특성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보험 상품이라는 건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라든지 사회적인 변화에 맞춰가지고 개발되고 이렇게 발전해오는 상품인데요 1990년도 경제가 고 성장을 이루던 시기였죠 보험회사들이 고금리를 확정해주는 이런 저축성 상품을 많이 출시를 했었고 실제로 보시기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시기에 뭐 백화점 붕괴 사건이라든지 IMF 외환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겪게 되면서 사람들이 노후라든지 건강에 좀더 관심이 많이 생겼고 요 시기에 많이 유행을 했던 상품이 종신보험 재해를 중점적으로 보장해주는 보장 상품들이 좀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2000년도 들어와서는 실손보험, CI보험이 많이 유행을 했었고요. 2010년도 들어가지고 성장이 정체가 되는 시기가 찾아왔어요. 이때 이제 보험회사들이 눈을 돌렸던 게 보장의 혜택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유병자라든지 어... 고령층을 위주로 타겟으로 한 보험이 출시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외국계 보험회사에서 유병력자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 이 상품은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만 가입이 가능한데다가 뭐 담보 구성도 좀 넓은 편이 아니어서 사실 큰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지는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음. 지금처럼 유병자 보험 시장이 엄청나게 발전을 할수 있는 그 도화선이 됐던 계기는 아무래도 2018년 4월 달에 유병자를 대상으로 한 실손보험 출시가 된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병자 보험시장은 지금까지도 매년 20%가량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 2019년 기준으로 전체 보험시장에서 약 2조 5천억 원가량의 포지션을 차지하는 그런 시장으로 어...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저희 전문가님들이랑 스터디하면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이 유병자 상품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보험업계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거다. 더더욱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네. 점점점 건강체를 가입하실 수 있는 분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만성질병이 발병하는 시기들도 점점 낮아지고 있고 네. 그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발맞춰가지고 보험사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같은 보장을 하는데도 금액이 회사마다 천차만별이고 어떤 회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유불리가 확실히 달라지다 보니까 혼란한 시기에 항상 레전드 상품은 나오고. 그렇죠. 뭐 제가 지난달이었나요? 네. 지난달에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잠깐 언급했던 급했던 그 상품이 촬영을 해놓고 네. 바로 이제 상품이 판매가 종료되는 바람에 뭐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은 온전히 그 상품에 대해서 이제 뭐 혜택을 <웃음> 얻으시거나 그러지는 못하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좀뭐 어떻게 보면 춘추전국 시기라고 할수 있는 이 시기에 고객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조건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상품들이 음. 종종 이렇게 출시가 되는 것 같다라고 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희가 레이더를 켜고 네, 이 상품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가님들의 어떤 이 전문성을 좀 믿고 어, 설명 들어보시면 아 진짜 도움되는 상품들을 권유받으실 수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어, 내가 만성질 병이 있어서 유병자 보험을 고민하고 있는데 비용이 이렇게 비싸더라도 어, 내가 유병자 보험을 하는 게 맞냐? 네. 어, 저는 이제 보험이라는 상품이 통계적으로 통계적 기반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고객이 만약에 이 보험 상품을 가입해서 유리한 상황이 발생을 하려면 좀 높은 확률로 발생을 할수 있는 위험이어야 된다. 그래야 고객에게 결국 유의미한 보험 상품이 될 거다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12대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 1,880만 명이라고 합니다 3분의 1 아니에요? 3분의 1? 단순히 계산하면 3분의 1인데 어... 이 숫자가 이제 뭐 맹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만성질환을 하나만 가지고 있으신 분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두 개, 세 개까지 이렇게 만성질환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음, 음.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보더라도 어. 국민 중에 천만 명 이상이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라고 음. 이제 보고 있고요 근데 이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분들이 가입하실 수 있는 일반 심사 상품을 그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1 8개 모든 항목을 다 통과하실 수가 없어요 확률적으로 이런 분들이 좀 보험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고자 하기 위해서 유병자 상품이 나온 거고 음. 최근 기사를 보면 젊은 세대들도 요즘에 만성질환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될수록 만성질환 환자 수는 증가할 거라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유병자 상품이 더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이 유병자 보험이 3.25 상품 뭐세 가지만 내가 통과하면 되지 않냐. 유병자 보험에 대한 종류를 좀 명확하게 정리해 주신다. 상품 종류를 나열하자면 뭐 3.35, 3.33 중활증 플랜 부터해서 3.25 플랜 3.2, 3.1 플랜, 원큐 플랜 등 너무 다양해요 상품 자체는 음.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굳이 이 상품 종류들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으시고 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내가 보험회사에다가 고지를 해야 되는 기준이 엄격하면 엄격해질수록 보험료는 저렴해지고 음. 반대로 보험회사가 나에게 요구하는 고지사항이 관대하면 관대해질수록 보험료가 비싸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보험료적인 측면만 딱 놓고 봤을 때 유병자 상품들 중에서 보험료가 저렴한 순서대로 나열을 해드리면 가장 저렴한 유병자 플랜은 333, 335중할증이라고 불리는 플랜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325 플랜 그 다음에 3 2 플랜, 3 1 플랜 그 다음 마지막으로 1Q 플랜 이 순서대로 보험료가 증가한다 비싸다 라고 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딱 하나밖에 없었잖아. 요 3.25 이렇게. 그렇죠. 상품 네. 자체가 워낙 선택의 폭이 좁았기 때문에 경증인데도 3.25를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었고 내가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더 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금 선택의 폭이 넓어진 지금 시점이 훨씬 더 나아진 거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음. 그러면 유병자보험을 워낙 이제 상담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진짜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형화된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음. 첫 번째로 지금 제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유병자 상품을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유병자 상품에 관심이 있고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뭐 최소한 이제 드시는 약이 있으시다거나 뭐 치료 이력이 있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거예요. 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요즘에 워낙 유병자 상품 춘추 전국 시대다 보니까 질환이 있다거나 병력이 있다거나 먹고 있는 약이 있다고 해서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이 되는 건 거의 없다. 음.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더 중요해진 거는 상품이 워낙 다양해졌고 이 상품별로 보험료 차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가장 유리하고 합리적으로 준비를 할수 있는 플랜이 뭔지를 찾는 게더 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뭐두 번째로 보험료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건강한 분들 기준으로 판매가 되는 일반 신사 상품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의 나이가 몇 세시고 직업은 이렇게 하시니까 보험료는 이 정도 수준에서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병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의 병력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가입을 하실 수 있는 플랜이 워낙 달라지기 때문에 음. 현재 치료 이력이라든지 병력 조건 하에서 가장 유리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상품들을 나열을 한번 해보셔서 비교를 해보셔라 라고 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유병자 보험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 뭐또 네. 단점도 있겠죠 그래서 이 장단점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 주신다면 단점이랑 장점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병자 보험의 장점은 심사가 간편해졌다 음. 내가 아파서 수술 이력이 있어서 약을 먹고 있어서 보험 가입이 안 되는 시대는 지났다 음. 라는 게 이제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반면에 간편하게 가입이 되는 만큼 보험료를 더 올려서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비싸다는 점이 단점이다라고 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일반적인 성인건강보험 대비해서 이 유병자보험의 실제 가격을 네네.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음. 네, 얼마나 비싼 거냐 딱 회계라 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큰 틀에서 해주시면 고객님들께 음. 체감하면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안 그래도 촬영 준비를 하면서 보험료를 좀 단순히 비교만 해보기 위해서 설계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반 심사 상품이랑 중알증 플랜이랑 그리고 325 플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비교를 해봤는데 이세 가지를 모두 판매하는 회사가 D 손해보험사더라고요. 그래서 요 D 보험사 기준으로 만약에 상해급수 1급인 50세 남성이 20년 납 90세 만기로 암 진단비 3천만 원을 준비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일반 심사 상품인 무해지형 상품으로 월납입 보험료가 69,900원이 나오고요. 6만 원. 예. 그리고 유병자 상품 중에서 그래도 가장 저렴하다고 알려진 335중활증 플랜 보험의 경우에는 78,720원. 음. 그리고 전통적인 유병자 상품이라고 할수 있는 325 플랜의 경우 보험료가 85,000. 20원 정도 수준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비교를 하자면 일반 상품에 비해서 3.25 플랜은 40% 정도 더 비싼 편이고 3.35 중활증 플랜은 약 30% 정도 비싸다 이런 정도의 이제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영상을 찍는 가장 큰 대표적인 이유는 많은 적인사분들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3.25를 판매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 공부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심사를 막다 집어넣기가 어려우니까 제대로 된 보험문화가 정착되려면 유병자는 이렇게 심사과정을 여러 번 거쳐보고 고객님들한테 정말 필요한 상품들을 추천해 줄수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못하더라. 그래서 음, 이런 부분을 좀 알리고자 저희가 영상을 지금 열심히 찍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가이드 기준들을 저희가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주알증범이라는 개념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전반적인 트렌드에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 클래식한 상품은 3, 2 5. 유병자 상품이에요. 이게 대세였었는데 여기서 보험료가 조금 더 다운이 된중할증 상품이 최근에 이제 많이 유행을 하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중할증 상품이라는 게 고지 조건 조금 더 강화가 된 반면에 보험료는 다운을 시켜주는 상품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중할증 상품도 또 새롭게 출시가 됐는데 이거 편의상, 뭐뉴중할증 상품이라고 제가 부를 수 있는데 여게 특징이 뭐냐면 중활증 상품이 원래 3년 이내 입원 수술 이력을 따지는데 새롭게 나온 뉴 중활증 상품은 3년 이내 입원 수술 이력이 있더라도 음. 내가 5일까지만 입원을 하셨고 음. 30일 미만으로 투약을 하셨으면 가입을 시켜 주겠다 보험료를 조금 더아끼실수 있기 때문에 음. 지금 유병자 보험 시장에서는 가장 트렌드한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을수 있겠네요 지금 어떤 분들은 현대 333을 엄청나게 이야기하시고 네. 어떤 분들은 DB의 335? 뉴 335죠. 뉴 어, 335. 335. 네네. 이거를 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아까 그 전문가께서 설명해주는 대로 얘기하면 보험료 측면에서 333이 당연히 싸야 되잖아. 그렇죠. 네. 네. 예, 아니라고. 335가 더 저렴하더라고요. 설계를 해보니까 이런 팩트들을 저희는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얘기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웃음> 금액 차이가 조금 더 저렴한 거 맞아요. 3, 3 5 상품이 오히려. 음. 근데 두 상품 자체가 더 저렴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나온 상품이니만큼 음. 어, 여기에 해당하신다면 이두 상품을 모두 오. 설계를 한번 받아보신 다음에 음. 준비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묘 차이가 압도적으로 나지는 않기 때문에 아, 대동소의하다? 네네. 음. 음.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달의 추천사 워낙 고객님의 병력이라든지 치료 이력에 따라서 플랜이 너무 다양하게 추천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을 말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할 것 같지만 제가 회사별로 같은 보장을 넣고 비교를 해본 결과 3.25 플랜의 경우에는 3대 진단비 기준으로 K사에서 오. 합리적인 보험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K사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도까지 조금 더 같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M4나 L4도 한번 비교를 해 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음. U333, U335 플랜은 D사랑 H사 음. 상품이 합리적이고 음. 전통적으로 판매가 되었던 335, 333중활증 상품 중에서는 그래도 K사 음. 상품이 조금 더보험적인 측면에서는 고객님들께 합리적인 보험를 제시하고 있다 라고 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어렵죠 유병자 상품은 정말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이번 달에 좀 중심적으로 보시면서 비교 한데를 받아보셔라 네. 이 정도 수준에서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깜짝 놀란 거는 고보장 플랜에서 M사가 나왔어요 M사. M사가 나왔죠 네. 음. M사가 M사... 웬만해도 잘안 나오거든요 요즘에 네. M사를 잘 추천을 드리는 회... 회사는 아닌데 네. 그래도 이번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음. 보장을 좀 넓게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좀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겠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아이 M사가 그 m g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M사가 두 군데라서 <웃음> 네. 유병자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요한 내용들이 됐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유병자 상품을 무작정 가입하면 안 되잖아요?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죠 큰일 납니다 보험료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상품을 가입하는데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는 어, 전문가님의 팁을 좀 주신다 정말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유병자 보험은 절대로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어, 지금까지 실컷 유병자 상품 비교하고 안내해드렸는데 갑자기 무슨... 가입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고객님에게 항상 이 말씀을 드려요. 음. 최대한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일반 심사가 가능하거나 일반 심사에서 할증 심사까지 받아서 그 결과를 한번 비교해보시고 그것도 안 돼서 마지막에 마지막에 가입하시는 게 유병자 상품이다. 음.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제 상담을 도와드렸던 56세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네. 한 5년째 고혈압약을 꾸준히 복용을 하고 계셨고 비교적 최근에 교통사고를 당하셔 가지고 허리라든지 목 이쪽으로 인해서 도수치료를 좀 자주 받으셨던 이력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음. 이분이 이제 저한테 상담시에 좀 원하셨던 부분이 암 진단비 5천만 원에 유사암 진단비 1천만 원 그리고 2대 진단비를 각 천만 원씩 해서 3대 진단비를 좀 구성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저한테 가장 저렴한 유병자 보험 상품으로 추천을 해달라고 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원하시는 이런 진단비를 이중화일증 유병자 보험으로 구성을 했을 때 20년나 90세 만기로 월 보험료는 13만 1,280원 정도가 산출이 되는 걸 안내를 드렸어요. 그런데 최대한 고객님의 상황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을 할수 있는 플랜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을 장기간 복용을 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일반 심사로 가입이 가능한 플랜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음... 암과 고혈압약은 사실 직접적인 인간관계가 없기 때문에 약을 복용을 하고 있다고 고지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건강한 분들이 가입하시는 동일한 조건 동일한 금액으로 암 진단비는 구성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2대 진단비의 경우에는 수술비 담보까지 같이 넣길 원하셨으면 플랜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이 고객님이 해당 케이스에 딱 합하신 분이어서 진행이 됐던 건인데 일회 진단비는 한 천만 원 정도만 딱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일반 심사 상품에서 약 봉투 할증 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음. 기존에 약을 드시는 그약 봉투를 첨부를 해가지고 일반 심사를 할증 심사로 이렇게 같이 받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할증 심사가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이 일회 진단비도 일반 심사로 음. 가입을 하신 거죠 고객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병자 상품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음.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상품 전체를 다 일반 심사 상품으로 준비를 하게 되신 음. 케이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험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13만 1200원 정도 나오셨 게 하나는 일반 심사 하나는 일반 심사에 약품도 할증을 받은 요 상품으로 준비를 하시니까 85,260 원 정도로 보험료가 좀 많이 다운이 되셨어요. 거의 대략 한 5만 원 정도 되는 거죠요네뭐 46,000 원 정도를 세이브를 하신 거죠. 예이 총납입 보험료 측면에서 보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납입 기간이 20년 납이기 때문에 음. 약 1,000만원에서 1,100만원 정도 보험료를 아끼실 수 있는 같은 보장을 받는데 1,000만원을 아끼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이 케이스는 이 고객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리고 뭐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음. 보험료를 절약하시면서 보장을 준비하실 수 있었던 거고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기라든지 부위에 정기간 부담보가 잡혀 버렸거나 음. 보 보장을 원하는데 가입 한도가 제한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뭐 유병자 상품을 덜컥 먼저 준비를 하시기보다는 뭐 일반 심사도 받아보고 할증 심사도 받아보고 음. 다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가장 합리적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플랜을 준비하셔라 라는 게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단돈 만원을 줄여드려도 240만원이에요 아 어, 맞습니다 같은 보장 받는데 굳이 왜 240만원을 더 내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주변에 있는 설계사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어, 저는 이런 약 먹고요. 이런 만성질병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거의 99.9%의 설계사분들은 아 그냥 그럼 간편보험으로 아, 네. 네. 왜 그러냐면 힘들어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렇게 상담 깊이 있게 해주시는 전문가님들을 제대로 만나는 거 정말 복이라고 생각하고든요 심사도 진짜 까다로운데 상품도 다양하고 또 거기다가 고객님들이 엄청 뭐 이것저것 따지는 것도 많고 요구하시는 있고. 것도 많고 네. <웃음> 이해시켜 드리는 과정도 너무 어렵고 근데도 고객님들 위해서 후수스러운 과정들을 하고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저희 유병자 상품을 문의 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짧은 시간에 조금 결정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유병자 상품 그쵸? 맞습니다 유병자 상품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네.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셔서 상담받으실 때 활용하시면 좋겠고 유병자 하시는 전문가님들 좀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여담을 좀더다졌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는 마지막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정말 유병자 상품은 절대 가입하지 말아라.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시고요. 일반 건강체들이 가능하면 최대한 그리고 중할증이라던가 새롭게 나오는 정말 더 좋은 조건의 보험들을 충분히 알아보시고 가입하시는 팁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식 질문입니다. 네. 팀장님에게 보험이란 어떤 것인지? 주변을 둘러보시면 보험 가입해서 부자가 됐다는 분들은 아마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순간에 보험의 혜택을 받았다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보험을 내 인생 역전의 수단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준비하시기보다는 보험은 보험이고 나의 안전장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들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